아, 안녕하세요. 금닭터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 제한이 많이 걸려있죠. 저도 부모님은 뵈러 가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는 뵙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부모님 뵈더라도 집에만 있을 예정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동 못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꽁트 형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명절 특집, 의대생의 추석, 미리 보기, 땡땡, 학생편. 오! 진짜. 이 형태의 이야기는 전국에 있는 대다수의 의대생들이 겪고 있었을 거고 겪었을 거고 앞으로 겪을 거예요 하마을다 겪을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겪어요 아주 most c o m 트 o n 한 상황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시골에 입게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외환아버지, 모두 전라도 분이세요 그래서 그래, 입게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손주 왔냐? 와그러냐이 네, 할아버지 예 네, 할아버지 잘 지냈죠? 아 할아버지 예 네. 손주 왔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의자 손주 왔냐? 아, 몇 학년이지? 아 이제 본과 1학년입니다. 어... 3학년이라고 아시면 돼요, 할아버지. 뭐? 3학년? 근데 그... 그 그러면은 그 이제 1년 남은 거냐? 어? 3학년이니까 1년 남은 거요? 이제 그러면은 내년이내후년이면 의사네? 아이고! 아이고, 이놈의 양감! 이놈의 양감! 근데 6년제요 어? 3년에도 받았는데 올해 또 말하겠네! 올해도 말했잖아! 아주 그냥 영감탱이 그냥! 그것도 몰라 그냥! 아 그랬지? 아 미안다 미안. 어우 손주 손주 내손 우리 의사 손주. 근데 그 의대는 무는데 그라고 그러자냐? 그라고 배울 게 많냐? 아 예. 근데 뭐예 배울 게좀 많은 것 같아요. 어렵더라고요. 아우 손주 우리 의대 가다니만 골 얼굴 판 쪽이 됐네. 에미야, 너는 그 우리 손주 의대 공부하는데 그판안 먹이냐? 어머 아 어머니 이제 잘 먹는데 제가 아유 할머니 제가 안 먹는 거예요. 에미야 잘좀 먹여라. 아예 어머니. 아 할머니 우리 엄마 놀아지 마세요. 아이고 아이고 또 더치야. 엄마 편드는 거 봐라. 헤 조용히. 해. 그 그러면 지금 우리 그 금닥터는 뭐하는? 뭐, 뭔과냐? 치과냐? 전공이라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인턴 1년을 하고 그 다음 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전공이 없어요. 무시요 뭐 그러면 은 그게 뭐 돼? 아 그러니까 그 이제 의대를 졸업을 하면은 의사가 되는 거거든요? 의사가 된 다음에 과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저는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뭔 과하고 싶냐? 아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치과라 치과 누구 큰아빠 집 앞에 그 치과 있잖아. 아냐? 예, 네, 할아버지 치과네 근데 그 됐고 조이 치과 하나 했는데 그 임플란트 그, 그 까짓게 뭐라고 그 돈을 이 받아쳐먹는지 모르겠다 응? 어? 그게 그런가 어렵냐? 왜 이렇게 비싼거에요 이거는? 할아버지 그 저는 그 치... 치대를 나와야 되고요 어, 저는 치과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고 이 양반 치과 의사는 치. 해야 된다고. 아이고 형 같은 형 같은 그냥? 아, 나 어렵다잉. 뭔데그다 다르대. 응, 어? 파복 같이 만들어보지. 뭐다다 구분했다냐? 우리 같은 할아버지들은 그런 어려가 몰라. 에, 뭐, 에좀 어려워요. 에, 내 치과사는 못해 요 할아버지. 그래요? 그럼 문과 하게? 아, 글쎄요. 저, 이제 제가 이제 상황이 요새 뭐 다들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그 뭐냐, 뭐냐 그 피부과냐? 돈 가장 많이 버는 과가 성형외과냐? 아유, 돈 많이 버는 건잘 모르겠.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야? 아마도 그게 성형가 많이 번다지야?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많이 볼 것이다 우리 그 맞은편 사는 그 누구냐? 그 웅이네, 응? 웅이네 하아이 있냐? 그 손녀가 이번에 뭐 성형을 했다디야? 어째따디야했는데 성형은 그 돈이 음마함을 하더라잉? 야, 그성형그 그게 그렇게 수술 어렵냐? 아니 암 수술을 해도 500이 안나오는턱아가간 천이 나왔디야? 그게 말 되는거냐? 저는 잘, 잘 모르고요 암수술이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의사들이 좀 일자리가 없고 그런가 봐요 그런 과는 그냥? 그러면 은그막 암수술하는 과들을 나중에 막 취업도 안 돼요 그냥? 그건 잘, 잘 모르겠어요 그 누구냐? 그 대한민국 최고 의사 응? 어? 이국... 이... 이... 이... 종국이 이종국이? 아 이국종 교수님이요 그제 그제 그 본께 있는 그 사람 살리고 멋있더만 그런 과 해야 그런 과해 그런 과 해야꼬 우리 손주는 어 대한민국을 빛내 보라 왔고 어? 사람 살려 보러! 예 근데 그 소송도 많이 걸리고 국가 나왔다고 해서 교수 되는 것도 아니고 취업도 안 되고 그거 그렇다고 그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저도 좀 몸이 좋고 이러면 될 텐데 아, 상황이 여, 여의치가 여 않네 할아버지 시게 가만 보니 까니는 할아버지가 뭔뭐 말만 하면 그렇게 뭐가 어렵다고 어다고 대꾸하냐? 여기로 앉아봐라 아 야! 아 여기로 앉아봐 아따! 영한테 그만하게! 나가라잉! 나가! 두개는 물 앉아봐라 응 아야 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손주가 의대를 들어갔다고 그 너무 따박따박 말이답이요 요새 의사들은 다 싸가지가 없더만은 니도 의대 하면 대본 거 아니야 그렇게?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현실이 그렇다는 와또 말해야 돼말대는거 봐라잉? 아야 나땐 말이다잉? 할아버지 땐 말이여 어? 여기까지 의생 명절 1편이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좋아하시면은 2편 3편 만들어서 수석 때 마치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와 암흑의 의대생이 겪은 일들을 제가 또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그리고 추고 명절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만 조금만 더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